이렇게 크고 단단한 쇠봉은 처음 만져본다 아름다워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찾다보니 중량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처음 봉을 받으면 똥이 묻어있다 부식 방지용 기름이 많이 묻어있다 중량 탄력봉 길이는 공식 경기 기준 2200이라고 한다 좁은 집에서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매키랑 완전 같은 1대1 비율 1900 홈트용 탄력봉을 선택했다 다른 영상을 보면 봉은 조상님이 들어준다고 해서 솔직히 엄청 가볍게 생각했다 나는 조상님도 눈금가 봉이 진짜 나 무겁다 수치상으로는 2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는 쇠라서 그런지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가볍지가 않다 위험한 무게다 아쉽지만 집에서만 사용한다 일단 빈봉으로 자세 연습부터 시작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내 탄력봉은 왜이리 무거운거야 조상님은 직접 모시러 간다 한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에 완벽한 등산로 봉만 들고 오면 된다 조상님이 깃든 탄력봉을 위해 이 더운 날 개고생이다 헨리니 0일차 스쿼트 되나? 산에서 자라는 버섯은 비싼 약이라야 독약. 조상님 모시러 왔다가 조상님 곁으로 가는 수가 있다 영상을 찍으면 카메라 회수하고 한번더 와야 한다 운동 2배, 게이드 20kg 쌀도 들고 올라온 적 있는데 이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예 이상 단백질이 담겨있던 그릇을 준비했다 정수기에서 갓 길러온 정수 한 사발 봉을 가볍게 들어주세요 조상님 최근 본 영화 리뷰 영향인지 나도 모르게 알라신을 찾았다이 정도면 킹받아서 오실 것 같은데 마무리는 킹받는 리코더 <웃음> 적응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다 아까 고소을안 먹고 와서 그런가 자세가 엉망이다 연부터 시작해서 무게를 점점 늘려갈 거다 원판 수집을 시작합니다 <놀람>